자, 안녕하세요 오륜마 입니다 아, 보안카메라 안전도우미 강정원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이 전원이 이 들어오면 컨트롤러를 통해서 어, 5볼트 아댑터를 통해 이 스피커가 아, 작동이 되는 겁니다 원격지에서 어, 무선으로 원격지에서 어, 직접 켤수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이 반사가 되니 먼저 잘까요? 아, 이미 세팅을 해 놨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에 불이 들어오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 및 방문 기록을 작성하여 주시고 손소독제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네, 스피커에서 이런 음이 나오죠. 그리고 전원을 차단해 볼게요. 딱. 예, 원격지 3개 전세계 세계 어디서나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단하니 이, 이 스피커에 있는 볼륨을 끊고 연결하고 원격 제어를 할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전원을 ON 해볼까요 어, 어플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플을 자, 이와 같이 이 어플입니다 들어가서 누르고 간단히 여기에 있는 버튼만 탁 클릭하시면 네 방원본부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금 스피커에 이 작동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간단히 자 잠시 멈추고 이 컨트롤러 하고 이 무선 지금 선이 있죠. 안테나가. 이 실선 안테나 하고 어,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기 이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하고 같이 페어링을 해서 어, 연결해 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 인터넷이 되는 지역이면 가능하겠죠. 한번 예비해서 어,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 본부 방문을 환영합니다. 같이 스피커 스피커에서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 및 방역 기록을작성하였습니다 선사도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컨트롤을 합니다. 지금. 네. 예. 원 본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 시방하겠습니다성하여 주시고. 끄면 외부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작동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어, 스마트 직원분들에게 일일이 스마트폰 원격제 하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 는 실내에 5 m 에 10m 이내에 예, 가능하겠죠. 이 버튼입니다. 어,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무선 버튼이에요. 완전히 이거. 따끈 따끈한 새로운 겁니다. 이거 신제품인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딴 네. 바로 작동이 되죠 지금. 네. 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 및 방문 기록을 작성하여 주시고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자 한번 꺼보겠습니다. 일단 껐어요. 아, 이게 동시에 작동이 되네요. 스마트폰도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 보면 스탠바이에서 키고. 키면 들어줘. 전체 지금 냄프에 불이 들어오고 문먼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스마트폰을 그리고. 그리고 네, 그거 그리고. 그리고 원격지가 아니고 이거는 5m, 10m 이내 사무실이나 집이나 음. 어, 굳이 이이 스피커만 키우는게 아니라 전원도 온오프를 할 수가 있겠죠. 220 전원에 연결만 하면 어, 형광등이나 어, 또는 실내에 쓸수 있는 그 가전제품 온오프 방식으로 쓸수 있는 가전제품은 모두 컨트롤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온 동시에 연동이 아까 되는 걸 확인했어요. 어, 이 스위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단 네, 동시에 켜지고 켜집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설치 방법은 스톱단 하면 꺼지죠. 예, 이 스위치로 지금 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키고 끄고 원격지 세계 어디서나 이건 가능하겠고 어, 사무실 내 편의점 이라든가 또는 가게에 식당 사무실 여타 등등 집안에 등도 컨트롤 할수 할 있겠죠 이 스피커를 어, 작동을 전원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집안에 있는 전원 온오프 스위치를 무선으로 할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와 같이, 이, 멀티탭이 있죠. 또는 콘센트가 있겠죠. 이렇게, 콘센트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은, 자, 연결을 하시고, 연결을 해서, 이와 같이 따라왔죠. 이렇게 해서, 이거 연결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을 오프하시고, 네, 또는 차단기를 내려야 되겠죠. 사무실이나 집이나 아, 사업장에서 하실 때는 아예 차단기 자체를 내리시고 작업을 합니다. 직접 자이 콘센트를 빼야 되겠어요. 빼고, 자 뺐어요. 콘센트를 빼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 뒷면에 라인이 4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설명서 나와 있는데 N, L 가운데 안쪽에 N, N 그리고 L, L 이와 같이 이 극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 색깔이 맞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들어오는 쪽이죠. 들어오는 쪽 전원 왼쪽에 들어오는 쪽 그리고 나가는 쪽 전원 두개 있죠. 예, 이 나가는 쪽에 전원을 이와 같이 이 전원 콘센트를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이오 예. 볼트 스피커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콘센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콘센트, 자 콘센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이 이걸 다 작업을 하시고, 끝내고 나서, 세팅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면, 콘센트를 5V 아댑터를 꽂습니다. 자, 그리고 꽂고, 역순을 항상 기계 5V 아댑터를 꽂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아까 컨트롤 박스죠. 이제 컨트롤 이 배선도를 보여드리려니까 자, 좀 높이 잡아야 되겠네요. 도를 예. 스피커 5을 다답다. 이건 참고로 5핀짜리 휴대폰, 예전 휴대폰 5핀짜리 지금 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직접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와 같이 지금 5볼트 어댑터 5핀짜리 이와 같은 핀입니다. 요새는 C타입으로 동그루만데 이쪽 한쪽이 크고 각도가 안 돼, 반쪽이 좀 크고 한쪽이 적죠. 약간 사다리꼴 모형이죠. 자, 꽂고 어댑터. 콘센트를 걸쳐, 이거는 지금 이제 컨트롤 박스입니다. 컨트롤 박스를 걸쳐, 전원, 자, 콘센트를 꼽습니다. 꼽고, 전원을 인가해 볼게요. 자, 전원을 인가했어요. 세팅을 이미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다시 붙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붙나? 아, 붙을 것 같네요.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지금, 어, 신호가 아,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습, 이 실내 무선, 음, 무선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죠. 한번 새 거니까 제가 지금 손 이, 손이 이 지저분해줄수 있어서 비누를도 아직 안 뺐습니다. 자 눌러봅니다. 짠 아, 역시 잘 켜지네. 스마트폰도 같이 연동을 합니다. 보니까 어디 자, 완전히 그 꺼놓은 상태에서 직원분이 키면 아, 휴대폰을 꺼놓은 상태인 케는 뭐 환영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이와 같이 활성화 시켜 놓으면 활성화를 시켜 놓을 경우 있다면. 이렇게 예, 활성화가 되있으면 켜진 상태로 됩니다. 방문을 그래서 전원이 다시 방문을 껐다, 가령 껐다 하면 동시에 스마트폰도 꺼집니다. 아, 이와 같이 간단히 여러분들도 어, 꼭 스피커 뿐은 아니라 아, 다른 부분도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전원만 인가되면 뭐 난로가 켜진다든가 예, 전원만 인가되면 선풍기나 또뭐 다른 에어컨이나 여타 작동되는 부분이 있겠죠 접점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전원 스위치를 이와 같이 켜고 네 전원이 병원 켜져 병원 있죠 지금 환영합니다. 스피커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끕니다 끄고 자 그럼 동시에 다 꺼지네요. 스마트폰의 활성화된 부분도 꺼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웹에 아, 나가서 어, 이 기기를 작동시키고 싶다. 또 전원을 넣고 싶다. 그러실 때에이 예,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누르면 바로 작동이 당원 본부 방문을 화경합니다. 대 코로나 네, 일반을 위한 체온 측정 방문을 고 소독제 사용. 네, 오프 감과 동시에 이와 같이 네. 꺼졌습니다. 다음에는 상세한 세팅 방법과 그리고 어, 퇴근해서 제가 집에서 직접 어, 이 기기가 진짜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 있나 없나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음, 카메라를 이, 이 기기들이 보일 수 있도록 작동을 해 놓고 어, 직접 한번 제가 또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원격지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마트폰으로 원격지에서 작동을 어,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실내에 무선 스위치로 켜고 어, 끌수 있는 네, 방어 켜져 방어 있죠. 네, 램프나 환영합니다. 등이나 네, 전기가 그리고 이렇게 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